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침목 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기계면 현내리에 있는 주택 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앞에 보이는 손, 나무 있는 곳이 초등학교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. 여기입니다.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. 집터로 활용하실 분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블럭으로 경계 표시는 잘 되어 있습니다. 현재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.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기, 이용하기 위해서 수도가 밭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. 또 나무도 한 그루 있습니다. 승용차 등등은 골목으로 잘 들어올 수 있는 도로입니다. 지난내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는 모습입니다. 상세페이지입니다.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에 있습니다.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. 중계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입니다. 지목은 돼지입니다. 돼지 면적은 2 4 8제곱 75평입니다. 현재는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. 돼지 안에 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도로는 지역도 상 포장된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. 도로 소유는 국유지 입니다. 계획도로가 15m 에접해져 있습니다. 용도지역은 제 2종 주거지역 입니다. 금폐율 60% 와 용적률 250% 로 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. 3.3제곱미터당 가격은 93만원 이며 매매금액은 7천만원 입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